꾸지 않냐 다는게 아니라고 내는 마요 없는게 아론해 니 응. 누구도 없지 않냐 i n d 야 a i 이 d 주세요 n d i a India, i n d i 래 i n d 이 a i n d i 인디 n d i 이 India, India, India, India, India, i n 과자 a i 먹어볼래? 너한 번도 안 먹어봤지? 고구마형 고구마 향이면 뭐야? 감자인가? 음, 그냥 고구마, 감자. 여기 짜장면 쪄다 줘? 나 이것 좀 봐봐. 짜장면 맛나? 짜장면 아, 안 난다며? 난다. 짜장면 맛나? 여기 나 엄마도 몰랐는데 응. 양파를 먹으면 짜장면 맛이 나네. 응. 짜장면 먹고 싶을 때 양파를 먹으면 되겠다. 멀쩡 좋아해. 짜장워 아이스. 다가워. 무시하나 무슨 요 팩처럼 막 너무 덥시덥지 마는 거 아니야? 좀 아껴야지 이게 뭐야? 팩카트 팩카트? 응선선 선했어. 근데 맞췄어 응. 초? 그러면 잘했어. 그럼 이제 주는 거 다들 만져 주면서 잘했어. 그렇지. 아, 진짜 만드는 거야. 이게 서커스야? 테리야테리가 어. <웃음> 서커스 한번 보여 줘. 뒤집어지는 거. 어떤 뒤집어지는 거? 몸 뒤집어지고 이런 거해 줘야지. 오! <웃음> 어머, 어머, 안녕하세요. 안녕 <웃음> 어머, 엄마 봐 어? 어머, 놔라, 놔라, 놔라, 어머. 어머, 아야! 어허허허. 여러분, 브랜왕 브랜드 입니다 오늘은 해리 언니가 찍어줄게. 뭘 찍어줘? <웃음> 아니, 오늘, 오늘은 엄마 해리 언니가. 언니가 엄언니가 이야기를 들려줄게 응? 길로길로 가다가 <웃음> 아빠 엄마 팔팩발장 나오는거야? 테리야 언니 이야기 들려주고 있잖아 잠깐만 <웃음> 팔팩팩장 안녕 오늘은 혜리언니가 동화 이야기를 들려줄게 길로길로 가다가 길로길로 가다가 다께다께다었지 어, 함께 함께 배불리 먹고 끝이 났네요 방 다방+ 다방+ 다 고양이야 다모야고다이가 <웃음> 여러개 있는 여러 마리 여러 마리 있는 동화 다방+ 봐요 동화 속으로 친구들 떠나볼까요? 네. 하얀 고양이가 한 마리. 엄마, 봐봐. 고양이가 주네요. 봐봐. 안 보면 안 돼. 언니. <웃음> 어, 네. 얼룩 고양이가 세 마리. 음. 너무 우와. 예뻐요. <웃음> 이 고양이는 네. 누구야? 뭐야. 고양이가 잘못 여기 도시도 보이네요. 응. 머번 보자. 나는 고양이도 다섯 마리 살살 하고 있어요. 귀엽다. 꺼봐요. 네. 안돼 그, 안 근데 그... 수우? 근데 수우. 언제 주무실 거예요? 태평이, 블랙, 소심이, 잠치